안녕하세요. 어, 다이너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신섭이 새로 추가되잖아요. 직업을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아키에이지에서는 딱히 정해진 직업은 없어요. 왜냐면은 아키는 직업 자체가 세 가지의 특성을 조합해서 이제 만드는 게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 특성을 뭐 어떤 걸 조합을 하냐에 따라 직업이 좀 다양해요.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세세하게 분류를 한다기보다는 어, 큼지막하게 어, 묶음 단위로 분류를 하는 편이에요. 쉽게 이제 뭐 근딜, 원딜. 마딜, 힐러, 탱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뭐 칠호군에 따라서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이런 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팔쟁이밖에할 줄을 몰라요, 저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어, 근딜. 어, 근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근딜은 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격투 특성, 그리고 하나는 암투 특성. 이게 어, 주 특성으로 둘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격투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양손, 양손 무기를 든 근딜이 좀 많이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암투 같은 경우에는 쌍수를 기반으로 한 근접 공격 딜러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쌍수를 한다라고 하면 암투를 좀 많이 들고요. 어, 양손을 한다라고 하면은 격투를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 근딜의 장점은 1대1 대인전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요. 어,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다가 서로 뭐 이제 소규모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잖아요. 그럴 때는 근딜이 좀 많이 유리한 편이죠. 은신을 타고 뒤로 이제 살금살금 다가서 가 어, 달려들어서 이렇게 콤보를 넣어서 한 방에 죽이는 어,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 할수 있고요. 대신에 어, 단체전에서는 어, 조금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어, 세미 테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든가. 그런 편이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딜이 좋다. 뭐 죽이는 게 좋다. 이러면은 중앙이 들어가자마자 아마 죽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외곽을 돌면서 이제 외곽에 같이 도는 이제 활딜 라인을 불어서 자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활딜 라인이 좀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물려고 다가가면은 1.4를 당해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쟁에서는 좀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고 대신에 소규모, 소규모 분쟁에서는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 마딜이에요. 마딜, 마딜도 주특성이 두 개가 존재해요. 과거에는 마법이 마법만 있었는데, 어, 나중에 이제 증오가 추가가 돼가지고 어, 증오 혹은 마법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주특성으로 사용을 해요. 마딜의 장점은, 광역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위 스킬이 좀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스킬 한방방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그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 어 강한 몬스터를 사냥할 때 굉장히 좋아요 어 예를 들어서 히라마 동부에서 정해몬스터 3마리씩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냥할 때는 마딜이 좀 좋은 편이에요. 장, 장비 점수가 낮더라도 빨리빨리 잘 잡더라고요. PVP에서는, 어 그렇게 썩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증오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어 중앙 딜을 이제 넣는 메인 딜러가 이제 마딜이었어요. 근데 너프를 하도 이제 많이 먹게 돼서 여러 번 먹고 많이 먹게 돼가지고 요즘에는 딜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마딜 분들이 음 요즘엔 중앙 딜을 이제 거의 못 하고 이제 중앙에 방패를 들고 중앙에 같이 들어가서 시시기를 거는 이제 그런 메타를 많이 해요. 어, 중앙을 유지하고 시시기를 같이 걸고 어, 그런 타탈 많이 하시고 딜을 물론 넣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는 게양지를 들어야 돼요. 어, 뭐 파괴현이라고 해가지고 어, 마법 사명 낭만을 드는 이제 요 직업이 있어요. 파괴현. 요거를 이제 양손 지팡이를 들고 파괴현 직업을 타서. 어, 요 불똥, 있죠, 불똥. 어, 메테오 떨어뜨리는 거. 어, 요걸로 중앙에다가, 어, 강력하게 한 방을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을 터뜨리는, 그런 메타로 갈 수도 있다. 대신에, 양손 무기를 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교전이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딜을 넣는다기보다는 의신을 해서 숨어, 있, 숨어 있다가, 어느 정도 라인이 잡히고 중앙이 잡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어 중앙에 뭐야 불똥을 떨구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 양지 파형 같은 경우에는 붕벼도 어 딜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붕벼를 어 한방 맞으면은 데미지가 한3만 정도 들어와요. <웃음> 네. 이미지가 한 3, 4만 들어오더라고요. 한방에 죽어요. 번쩍하면 죽어요. 그래서 단일피해로도 질량이 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마디 굉장히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딜로서는 어 거의 상위에 있어요. 그리고 활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나는 크게 한 방을 노리고 싶다, 어, 한번 딜뽕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양지파는 추천드려요, 마디래. 그리고 사냥을 할 때는 어, 마법 특성 자체가 시전 시간이 있는 스킬들이 대부분이어서 사냥을 할 때는 조금 불편해요, 좀 답답해요. 이제 시전을 하는 돈 중에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사냥을 할 때는 주로 증오를 많이 섞어서 쓰세요. 증오 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 직발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어, 무빙을 하면서 때릴 수도 있고 뭐요렇기 때문에 어, 사냥할 때는 증오가 더 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것도 쓰기 나름인데 PVP에서는 증오 어, 딜이 좀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요. 자그 다음은 어, 원딜입니다. 분리 원딜. 불리 원딜은 주특성이 이제 야성 그리고 광기 이렇게 두, 두 종류가 있어요. 무기의 종류는 이제 총, 활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음 제가 올려드린 영상 앞서 올려드린 영상에서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아시겠지만 활은 이제 야성에 특화된 무기고 총은 광기에 특화된 무기예요. 일반적으로 야성은 좀 사거리가 길고 공속이 좀 높아서 스킬을 쓰기가 조금 연계 스킬을 쓰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광기 같은 경우에는 한방 딜이 세고 어좀 야성에 비해서 스킬이 나가는 게 느리지만 스킬 한방한 한 방이 굉장히 묵직하고 강력해요. 그리고 범위 스킬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 대신에 야성은 범위 스킬이 거의 없어서 어. 이 단일 피해로 이제 주로 딜을 넣는 편이고요. 음, 사냥을 할 때는 아무래도 사냥 사거리가 매우 긴 야성이 광기보다는 조금 더 빨라요. 조금 더 빠르고 더 편해요. 좀 편한 편인데 쟁에, 쟁을 할 때는 어, 야성에 비해선 광기가 더 기능이 많이 갖고 있어요. 딜도 좋고, 그리고 뭐, 치감도 붙어 있고, 반각도 있고, 침묵도 있고, 어, 광역기도 보유하고 있고, 어, 광기가 재행을 할 때는 좀더 유리한 편이에요. 힐러는 이제 지금 주특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제, 어, 패치가 내일 이루어지면 이 그때는 이제, 활락 특성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어, 그건 나와봐야 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사랑이 주특성으로 하나밖에 없는 어, 없어요. 힐러는 힐러는 음, 우선 뭐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황족이에요. 황족 <웃음> 아이, 모든 직업군을 통틀어서 아이덴티티가 제일 강렬한 직업이라서 상대방에게 딜을 넣는 스킬보다는 아군을 케어해주는 이제 그런 능력이 더 탁월하고요. 일반적으로 아케이지 컨텐츠가 힐러가 없으면 하기가 힘든 컨텐츠가 대부분이라서 힐러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뭐 쟁이라든가 아니면 레이드라든가 이런 걸 승판이 승패의 결정이 확실해요. 플러가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것도 좀 악기 려서 필수적인 거라 무기류는 둥기를 어, 써요. 둥기 어, 둔기. 근데 둥기에도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한손 둥기랑 양손 둥기 이렇게 그두 종류가 있는데, 어, 한손 둥기를 들면 장점이 한 손에 방패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몸을 좀더 단단히 할수 있다. 라는 게 있고요. 양손 둥기는 거의 안 쓰긴 해요. 물론 뭐좀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쓰시는 분들 거의 못 봤고요. 어, 양손 둥기의 장점은 음, 우선 치유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힐수급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스킬을 보시면 은 한방에 피를 채워주는 스킬도 있지만 도트힐 형식의 초당 피가 차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치유력 기반으로 수치가 올라가는 거라서 치유력이 높아지면 은 초당 차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치유력이 1300 정도인데 1300 정도에서 샘솟는 생명력 욕을 걸어주게 되면은 10초 동안 4,500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치유력이 더 높게 높아진다면, 더 많이 차겠죠? 어, 당연히, 틱당 차는 양도 늘어날 듯. 대신에, 방패를 낄수 없으니, 어, 몸이 많이 약해질 거예요. 약해질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둥기, 한손 둥기를 끼고, 방패를 많이 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힐러가 오래 살아야, 키를 지속 키를 주고, 그리고 공대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여서 힐러는 정신 스탯에 이제 영향을 받아요. 올 정신을 가는 것보다는 어, 정신과 체력 두, 두 가지 스탯을 좀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어, 생존력도 같이 챙기는 게좀 대세인 편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힐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생존을 해야 어, 공대의 유지력이 상승되는 거라서, 그래서 체력 스탯도 어, 중요하다. 탱커 같은 경우에는 어, 공식적으로 아키에즈에서 인정한 직업군이 아니라고 해요. 탱커는 공식적으로 아키에서 인정한 직업군이 아니라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탱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 쟁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탱커가 없으면 쟁에서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에 탱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탱커의 주스탯이니까주 그러니까 특성이라는 게 어, 딱히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뭐 의지, 철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캐릭터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특성인데 이게 둘다 부특성으로 어, 여기 여겨지는 특성이라서 요 부특성 두 개를 들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상태 이상 스킬을 좀 많이 걸수 있는 환술, 요 어, 아니면 광기 같은 경우에도 치유 감소 뭐 이런 스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각각 치유 감소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광기를 들수있는분들이치고요 탱커 같은 경우에는 체력 스탯을 이제 챙기, 게 되고요. 체력이 오르면 최대 생명력이 오르고, 뭐 물방, 마방이 오르고, 생명력 회복이 증가되고, 방패 막기 확들이 증가되고, 요래요 뭐 그래서, 아무래도 탱커분들은 좀 피통도 크고, 스킬들을 좀잘 활용하면 막 CC기 같은 것도 풀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의지에보면 뭐, 강인한 의지, 이런 거 보면, CC기도 풀수 있고, 그래가지고, CC기도 좀 자체적으로 잘 풀고, 그래가지고, 생존이, 생존력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존력을 높여서, 하는 게 뭐냐. 상대방 딜러 라인에 이제 들어가서, 어 이제 높은 생존력으로, 이제, 딜을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서, 딜로스를 만들어내는, 이제, 역할을 수행해요. 쟁에서 물론 음, 탱커는 아무래도 좀 사냥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공격에 관련된 그런 거를 별로 안 챙기니까 생존력은 뛰어난데 사냥하기 좀 힘들다 단점이고요. 대신에 쟁을 할 때는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잘안 죽어서 좀 재미를 많이 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 어떤 직업을 가장 추천하냐 이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는데 어 자기한테 맞는 스킬을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하는게 제일 좋아요. 다른 게임들은 대부분 처음에 직업을 선택을 하면은 그게 보정적이잖아요 쪽으로 계속 유지가 되잖 아키에이지는 요 직업을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능력 관리 NP, 능력 관리인 NPC에게 가면은 특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의 뭐 직업에 대해서 고정적인 게 아니라 언제나 뭐 변동시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제 캐릭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지금은 제가 할 일을 주로 하지만 처음 만들었을 땐 활딜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근딜이었어요. 근딜이었다가 이제 활딜로 바꾼 케이스여가지고 물론 뭐 장비가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바꾼다고 하면은 이제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장비가 어느 정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는 바꾸기가 그닥 어렵지 않아요. 때쟁에서 뭐좀 어. 질봉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양지파형과 관계를 추천하고요. 소규모 쟁에서, 어, 나는 한 명씩 암살하겠다, 어, 암살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디를 아마 좀 재미를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딜하시면. 그리고, 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서포터 해주고, 힐을 해주는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힐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사냥하는게 좋고 어, 그런 분들은 팔쟁이가 아무래도 사냥하기가 조금 편해서 대신에 어, 동부 정해못부터는 사냥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거기서부터는 몬스터가 좀 강력한 편이어가지고 어, 한방이 센 마딜이 오히려 더 사냥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어, 나는 죽는 게 싫다, <웃음> 어, 다른 사람들을 어, 죽이기보다는 어, 괴롭히고 싶다 어, 씨, 막 어, 쫓아다니면서 막 어, 계속 막 시시기 걸고 괴롭히고 싶다 어, 그런 분들은 탱커 하시면 됩니다. 어난 맞는 게 좋다. 어, 탱커 하시면 됩니다. 탱커도 굉장히 재밌다고 하시는데 탱커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는데, 어... 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어, 구독과 좋아요 어, 눌러주시면 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끝!